왜 저? 룩 e t 지 않는 이상 응. 그런건있더라고 확실히 음... 왜잘 전... 일시정지요? 담비가! 이 자식! 공동 그만 빼. 방금 청소했어. 어? 야야 야! 예? 예? 야야야야야 <웃음> <웃음> 뭐? <웃음> <맥수봉. 웃음> 도대체 왜 이러시는거죠? 수능이 꽁치 얘기야? <웃음> 뭐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! 뭐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! <웃음> <웃음> 왜 이래? 왜이 따라하지마! 따라하지마! 하지말라고! 하지말라고! <웃음> 오빠 미쳤어? 오빠, 왜쳤어왜 저래 진짜? 왜 저래 진짜? 치지야위지야치리 <웃음> <진짜>? <웃음> <빨리>. 헐. 졌어? <웃음>